안녕하세요. 유준석 명약입니다. 감복의 감목 일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미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축, 인묘, 진사, 옥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쭉 이야기했고, 를 그다음에 오늘은 미 신유술도 다음으로 제끼겠습니다. 감미 미라는 것은 음력으로는 6월입니다. 양력으로는 7월입니다. 양력 7월 한번 생각해보자. 양력 7월이면 음력 6월이면 굉장히 덥습니다. 아 덥다. 뛰약내이다 강렬하다. 빛이 강렬할 것이다. 그러면 감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미월에 태어났다면 근본적으로 빨리 계산할 게감으로 있겠구나. 그래서 수분 공급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수분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임과 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과 개. 얘는 큰 물줄기고 개수는 은간이가 작은 빛 빛줄기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양의 차이가 있다. 이걸 잘 잠그는 필요가 있습니다. 갑니다. 요청에서는 얘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 정제. 부친에 해당이 될수 있다. 원래 편제지만은 이렇게 정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부친으로 도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고방은 되는데 혼재되어 있을 때를 잘참고해봐라 정제다. 그러면 이 감목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재는 인수를 극하고 수분 공급을 받아주야 하는데 얘가 토국수를 하니까 또 극수를 하니까 극을, 음 수를 극하니까 분명히 얘는 물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때는 아버지, 두모 자리니까 아버지로 장부해봅시다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있으면 결혼은 남자아이들은 결혼은 보편적으로 느끼 하라. 이 글자만 있어도 그렇게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 내 자식이 내가 혹시 여자들 같으면 시댁, 시로이 시동생 시댁과의 취치답거리 하느라고 마음고생을 한다. 값이 미월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지만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은 간목이 얼마나 수분공국을 필요로 하는데 얘가 맞고 있냐를 보겠죠. 토국술를 하니까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고 시댁, 여자들은 시댁과 인연 약하고 그리고 아들은 이 미니까 분명히 공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수를 극하니까 이렇게 보겠죠. 이 안에는 지장가 있죠. 정을기가 있습니다. 정을기. 자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면은 눈여에서 하나하나 이 지장가는 꼭암기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기록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아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뭐냐? 어떤 글자가 있냐면 은 얘가 음이니까 음관이겠죠. 을정기, 을정기 신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을미, 정미, 기미, 그 다음에 신미, 개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게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목과 화, 여기까지는 목화 기운 자체 토까지는 다 화기운 자체의 목과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수분을 뺏어가는 세력이죠. 수분을 증발시키는 세력이니까 얘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미 이 안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신 자체가 들어오면 신은 신미가 되면은 얘는 그냥 지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말라비틀어지고 있죠. 게신 자체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얘는 가물에 있는 상태의 신검이기 때문에 녹아있다. 그러니까 관운 남자 같으면 관운이 약하다. 이겠죠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신미만 있어도 아하, 결혼을 늦게 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녀 중에 일으켰다면 은 튼컷 볼필요없아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이런 태생을 갖고 있다면 자기 스스도 한번 판단해 보시라. 아 내가 좀 결혼을 일찍 했구나. 여자들 같은 결혼을 일찍 했을 때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힘든 선택을 했다. 결혼이 조금 힘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뿌리를 좀 줬을 때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 약하니까 결을 늦게 하라 이걸 이야기 만혼. 개를 만약에 집어넣었다 여기에 개. 개를 집어넣었다. 개미. 그래서 조금 수분 보급을좀 해주자. 개미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누구냐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여기에서 밑 속에 들어와서 얘한테 아버지한테 들어온 과 동시에 개미, 임묘되죠. 죽겠죠. 임묘이니까 십이 형성서얘또여한 공급하느라 죽겠죠. 아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은 수명을 재촉하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주죠. 두분 중에 한 분은 건강이 악화됐다. 이걸 볼수 있고 천수를 누리기는 조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만약 해나 여기에서, 해가 있을 때, 는좀 괜찮은데 그 않고 만약에, 이런 경우, 에서병인을 갖고 있었다. 이게 만약에 86년생입니다. 86년생 이렇게 만약에 6월생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어머니는 한마는 어머니죠. 여기서 조용필씨가 노래가겠죠.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이마 이렇게 가겠죠. 그야속한 님은 남편이고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이감목에게는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태어난 과 동시에 벌써 유치 문제를 유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 자체가 하나만 있어도 감목이 얼마나 허약하냐고 죠 미를 12운성에서는 사오미 묘구라고 합니다. 묘구라고 갑자기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나무는 임, 묘 봅니까? 나무는 인묘진 봄이 왔을 때 생기가 있죠. 4, 5미부터 4, 5미 사오미, 이때는 7월달 됨과 동시에 이감목은 뭐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7월달부터 이미 아무리 수건이 공급을 해줘도 한목이 성장되지 않아요 잎사귀를 더 늘려주지 못합니다. 이미 인묘진에서 다 자랐다는 거죠. 사오미에서는 녹음을 짙게 만들어주고 있죠. 마지막에 이미 미에서는 뭐냐 성장, 생장은 멈춰있고 그러니까 이미 멈추기 때문에 이미 너 이상 갈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절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쪼개서 써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잘 참고할 것은 이 미월은 미월은 초하고 후가 다르다. 말이. 그러니까 미월의 초는 거의 한여름차니까 수분공급이 있어줘야 되고 후계로 갈수록 이때는 물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가 않다. 왜? 수분공급이 인장히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초말기를 후를 잘 봐주라. 말잘 봐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음과 동시에 벌써 만약에 86에서 6월생이다. 86년 6월. 2월인가 6월에 얘기죠 만약에 이게 갑술이이 이렇게 들어있다면 갑술은 r 6월 한 며칠 되겠죠? 6, 7 a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 이 e 옥 자체는 굉장히 힘들 a 어렵죠. 왜? 술 자체에서 또 다시 r 토가 들어오고 여기서 인오 r e you are, y o 니 86년생 6월생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열열하하나 만약에 여여서을을을한한잡 잡고자 다시 제가 수정합니다 다시 잠깐만 여기에 만약에 을목이 들어왔다. 을을 을목. 을목이 되면 v 월생입니다 개미라면 좀다 수령합니다. 개미는 12월달입니다. 근데 을비 라면 86년 이 정도면 86년 6월생이겠죠. 미월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한 며칠 되겠죠. 6월 한 며칠 되겠죠. 7, 8일 되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화기가 있고 인오를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수리다. 그럼 얘는 뭐냐? 못살겠다. 이걸 이야기했죠 왜? 아버지 인연은 없고 어머니 수의기분은 없고 그러니까 뭐냐? 얼마나 힘들겠냐 어디가 뇌가 아프다 그렇죠? 이렇게 태어난과 동시에 공부기운은 약하고 부모의 기운은 약하다 이렇게 될수 있죠 자 남자다 순행을 하겠죠 남자는 여자는 역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을미 병신이 되겠죠 병신 정육 무술 경 경자, 신축 이렇게 나갈 것이다. 역행으로 가면 뭐냐? 갑오대사 인진, 신묘, 경인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럼 만약 7, 17, 27, 37, 4 7 이렇게 나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신유술, 회자축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사온미로 가고 인민 목과 화국으로 가고 있고 여자라면 여자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제 종격으로 가지합니다 종격 종격으로 가는데 야 여기서 태난 시간이 예를 들면 이게 병인시다 인심의 병인시 정묘 무진기사 무진시 기묘, 경호 신사 막 들어겠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경호다 경호 이렇게 돼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화기가 있습니다. 이노술 화국을 갖고 있어요. 토기운 자체가 많습니다. 이노술 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종격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누각의 관계운 자체는 약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사주에서는 사주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수도 외고 금의 자체는 여기서 금이 최고로 최악입니다. 얘가 두르면 착살나요? 이 사료는 오히려 신유술 자체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종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럴 때 장명을 가지고 착할 해주라 하는데 이게 장명이 읽은 이 이런 사주는 장명이 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물가 숫자를 가지고 만약에 죽거나 물가 숫자 여자들 같으면 현엄칠 영자를 만약에 잡습니다 자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물을 넣줘야겠죠. 물 공급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세금면을 집어 나가지고 만약에 이름을 잡았다. 근데 진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금을 집어넣고 물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넣어줬다면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라리 이 글자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견돼요. 장명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바로 주면 얘는 와서 죽습니다 건강을 아화시켜요그 장면이 정말 이런데 장면 이런 사람을 잘해야 합니다. 함부로 안만니다 물을 줘도 이런 때는 보이지 않는 물을 취합니다. 물수변이 없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자 이게 경자입니다. 경자인데 무슨 경자냐? 지하수 경자예요. 지하수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지만 이 뜻은 지하수예요. 안반수죠.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렬하게 화기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생명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주면 동티납니다. 오히려 악재를 겪어요. 악재. 그래서 함부로 이런 물이 부족하다 해서 주게 된다면 그 장면은 오히려 더 극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 많으니까 증발을 시켜버려요. 토가 많으니까 물을 수색을 시킵니다. 이것은 건강과 좋지 않은 경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장면을 하는 사람이 잘 지어줄 필요가 있다. 장면 갖고 살려주는 것이다. 왜? 뭘 갖고 살려줄 수있냐고 이런 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는 거죠. 여기 화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태생들의 이런 조건에서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구든지 86년생, 6월생이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 혹시 6월생, 음력양력음력으로 음력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남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연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냐 하면 주변을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미 약했다는 거죠. 초년문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부친과의 인연도 약하다 이걸 말이죠. 어머니 가슴 안에 하고 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경우야. 말로 구원투수가 있다. 구원투수가 뭐냐. 태어났을 때 이런 장명을 해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태생들은 개명을 하라. 이글자초짜잖요 이런 글자를 갖고 집어넣어서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장명을. 그럴 때 도움이 뭐 미월에 태어났을 때왜 열악한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간목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인이 아니고 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진 자체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진. 왜냐하면 여기서는 옹달샘처럼 물 공급을 해주는데 근데 병인생이 86년생이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여름철 여름에 태어났을 때 벌써 이렇게 조건이 형성됐다는 그러면 뭐냐 딱 태어난과 동시에 아버지의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어머니는 가슴 많이 하면서 산다 이렇게 보죠그 말은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공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걸 공급해줘야 그야 그 끈이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장명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명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명리에서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도 지만 방법,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